주변에 지금 썸 타는 남자가 있어요 근데 이 남자가 나한테 고백을 안 하네 어떻게 해야 이 남자가 나한테 고백을 할까요?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너를 남자로 보고 있다는 걸 흘려야 돼요 좋은 감정만 가지고 있다가 타이밍을 놓치면 썸에서 끝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의도한 대로 이 남자가 썸에서 연인으로 발전할 수 있게 막 몰아가셔야겠죠? 너 되게 멋있어 보이더라 또 가끔 섹시한 것 같아. 이런 말들을 좀 흘려주세요. 썸을 타고 있는 남자에게 종종 던져지는 이런 말들이 남자 스스로를 되게 용기백배, 기백충만 막 이렇게 만들어서 여자에게 더 남성스러운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게 될 거예요. 이제 약간 상대방에게 착각할 수 있는 멘트를 던져줬잖아요? 이제부터는 다시 차분하게 가라앉혀주세요. 너참 좋은 애 같아. 네가 있으니까 되게 든든한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던져보세요. 이미 여자가 나를 남자라 보는 듯한 멘트를 던졌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든든하대 나보고 좋은 사람이래 이런 말을 듣게 되면 자신을 좋게 바라봐 주는 그 사람에게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요. 점점 그 마음이 커지면서 그 사람 옆에 내가 있어주고 싶은 착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쯤 되면 여자가 나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내가 지금 뭔가 결단을 내려야 된다는 그런 생각까지 다다를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 남자의 통계학이 정리되기 시작해요. 여자가 던진 말들이나 그동안의 상황들을 봤을 때 분명히 여자가 날 좋아하는 건 맞는데 내가 혹시 착각을 할까봐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요. 뭔가 섣불리 행동을 했을 때 지금까지 좋았던 것마저 깨져버릴까봐 하는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통계학 정리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썸을 타던 관계기 때문에 평소에 만나던 횟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는 좀더 자주 만나 주세요. 내가 불러내든지 둘만의 시간을 자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남자 머릿속에서 통계학이 정리되겠네요. 어? 예전엔 열번 만났었는데 요즘에 되게 부쩍 이 친구가 날 찾는 것 같아. 이 친구도 날 좋아하는 게 확실하구나. 수치상의 데이터를 정립시켜 주라는 거죠. 이제 남자는 본인 스스로 객관적인 평가를 다 마친 상태예요. 근데 이 상태로만 가지고 고백할 때 용기가 안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부추겨주자고요. 어지고 좋은 장소를 발견했을 때그 남자에게 야, 여기 되게 멋있는데 또 나중에 시간 되면 나랑 같이 갈래? 이렇게 이야기를 던졌을 때 원래는 친구 사이에 할수 있는 말인데도 이 남자는 데이터 정리가 끝났기 때문에 여자가 지금 나하고 데이트를 하고 싶어 하는구나 이런 착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쯤되면 남자는 검증을 하러 가요. 자기 친구들에게 이런 상황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야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애가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 이 여자애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 나하고 놀러가제 여기까지 나오면요 남자 주변의 친구들은요 야뭐하니안 사귀고 프로포즈 하라고 너한테 지금 찌르는 거잖아 너 이렇게 눈치가 없냐 이렇게 부추겨주거든요 여론까지 이제 다 완성됐네요 그래도 남자는 마지막 단계인 이 프로포즈가 너무 힘들고 버거울 거예요 떨릴 거란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맞아요 박력 있는 남자로 만들어줘야죠 평소에 이야기를 할때요 자주 흘리세요. 난 박력인 남자가 되게 좋더라. 남자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뭔가 자기가 원하면 어, 되든 안 되든 부딪혀보는 그런 남자. 난 되게 멋있는 것 같아. 이렇게 자꾸 흘려줘서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썸을 타던 좋은 사이에 여자가 던진 말에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했고 그 상황들을 미루어 보다 보니까 통계학으로 정리를 해서 아,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버렸네요. 거기에 내 주변 친구들이 확실한 여름머리까지 해준 상태고 이제 프로포즈만 남았구나 이 생각이 들때 아 맞아 걔는 되게 박력인 남자 좋아했지 내가 이렇게 해도 어색해하지 않을 거야 걔가 원래 그런 남자 좋아한다고 했잖아 이제 결단을 내리게 되겠네요 남자가 마음은 먹은 것 같은데 내가 예상했던 시간보다 더긴 시간 동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좀 성격 급한 분들은 본인이 프로포즈를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남자가 프로포즈를 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여기에 마지막 필살기를 한번 써보자고요. 나 소개팅 나가려고, 나 누가 이 사람 소개시켜준대 이런 멘트로 자극을 주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남자는 요 똥줄이 타기 시작해요. 만나자고 연락이 오든가 집 앞에 찾아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 예쁘게 프로포즈 받아주시면 될것 같네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